일체 모든 삿된 마군이 귀신을 항복받는 지는 항마지는 같이 세번 하도록 합니다. 항마지는, 오음 소마니, 소마니, 음, 하리야, 나 하리야, 나옴 하리야, 나바나야 오, 만나야, 바, 안 바, 다. 오, 바타, 오, 마니, 마니, 오, 마니, 오, 마니, 오, 마리 오, 나 오, 마리 오, 마리 오, 나 오, 마 나야 오, 마한바하니 오, 마타 오, 마니, 오, 마니, 오, 마니, 오, 마니, 오, 마니, 오, 나니 오, 마나 오, 마 오, 마 오, 마 Ha ha o m h a d a y a ho ha ha ha ha a h 전님의일대기발 팔상성도에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깨달음을 구하기 바로 직전에 마거니를 항복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성취가 있기 전에 소위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과 더불어 외부에서 접근되는 삿댄 귀신 마구니들을 항복받는 그런 과정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을 보면은 손모양이 각기 다른데 그 손모양이 다른 이유는 손의 모양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 손의 모양을 우리가 수인, 그런데 인이라는 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 수라고 하는 건 손모양. 손모양을 통해서 진리를 전한다,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손모양이 각기 다른데, 예를 든다면, 일테면, 사가모니 부처님을 형상화할 때는 참선하는 손을 가지런히 배꼽 밑에 이렇게 모아서 있는 그러한 선정인 소위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하는 선정인의 모양을 수인을 보여주고 또 뭐가 있을까? 음 예를 든다면 또 이제 시무행이라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가지는 고통, 괴로움을 에 없앤다 라는 의미에서 에시 무해인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 왼손을 이렇게 들고 아 전체 앞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의 에 부처님 모습을 에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 무해인 이러고 여러 모양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항마촉지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볼수 있는 그런 수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냐면은 가부자를틀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에서 어. 여기도 항마촉지인을 하고 계시네요. 가부자를틀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에서 손 하나를 이렇게 무릎 위에 얹어. 어 있는 모양은 마구니를 항복받는다라고 해서 항마촉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일체 마구니를 항복받는 모습을 손으로써 상징해서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일체 모든 고통을 여의고 열반낙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삿된 귀신 마군이를 항복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본뇌 망상 밖으로 다가오는 이를테면 어, 엄마는 귀신 한마는 귀신이나 그외 여러 무리들 를다 항복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그시 이렇게 누르지요. 누른다. 제압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항마 촉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마구니를 항복받아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면 은 마구니를 장애를 극복하고, 방복받고 할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숙제가 되겠죠.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취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살님 책을 보지 말고 연불책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그렇지 책을 덮어요 얼른. 덮어 그렇지 얼른 덮어. 덮어. 음. 경전이 있어서 승하지만 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님을 봐야 돼요. 허경영이 도 맨날 하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삿된 대로 흘러서 그렇지. 다시 얘기한다면, 아니, 비서시이아예 부처님이 완벽한데요. 모든 중생은 외부 경계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 외부 경계의 아니, 모든 정보에 에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상대를, 상대가 하는, 아, 말이나 행위나 기타 등등의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자 한다면 눈으로 먼저 봐야 된다. 또 귀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그 다음에 비설로 가는 거예요. 응? 근데 설이 왜 마지막에 있느냐?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인데 설이 정보에 있어서 가장 아, 이를테면은 용량이 작지만은 그러나 가장 폐부 깊숙이 자리 잡는다 해가지고 아니 비설신그설 그 다음에 신이 와요 설이 아주 깊숙이 잘 잡고 오래가고 그 다음에 신이 더 오래가고 뭔 얘기냐면 먹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은 정보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서 인식하는데 이 혀로 정보를 얻는 것은 광범위하지 않지만 깊숙히 자리 잡는다. 그래서 이 혀, 설, 설로, 어, 길들여진 업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입맛이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입맛이. 어,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장가 가기 전에 입맛이 40, 50, 60, 70이 돼도 안 변하고 이테면 외국 가서 이민가 가지고 할아버지 애가 이그 이민을 와서 후대 2세, 3세가 거기서 자리 잡았는데 그 입맛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이런 거예요. 언어는 잃어버려도.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 야 졸지 말고 날 봐. 이 마이크만 들고 앞에 떠들기 만하고요본그 셔터부터 내려가. 셔터부터 내려가지 말고 들어 봐. 실컷 아니비서 씨 얘기하고 있는데눈 감고 있으면 어떡해? 어, 자 그렇단 말이에요.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들으려고 해야만이 그래도 업장이 소멸되고 원은 성취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법문 시간에 이렇게 지금 스님이 까다롭게 하는 것은 경전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응? 온 삼천대천세계에, 그, 생명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 부처님 법문을 듣고 환심을 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망상 피우면, 그거 전부 업장에 끄달려서 장애로 가는 것이고, 어 소위 이제 깨달음은 철리 말리, 어, 소원성취는 천리말리로 도망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이제 고만 졸고 또그 다음에 딴짓하지 말고 그래서 에이, 혀, 이, 안이비설 신의 육근 중에 육근이 순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 그냥 어, 부처님께서 어,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얘기한 것이 이유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혀로 통해서 얻는 정보는 매우 강력해서 깊숙이 잘 잡는 것이다. 근데 그것보다 더 깊숙이 자리 잡는 것이 몸뚱아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몸뚱아리로 어 어렸을 때두드러 맞으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가지고 이를테면 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또 몸뚱아리로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 막 생각만 하면 막 칠. 아주 미묘한 거예요 이거. 어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에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정말 그 모르는 남자가 이렇게, 여기를 스쳤다. 그건 막 소름이 돋고, 칠를 떨리고, 막, 그냥 기분이 불쾌하고, 그래. 그런데, 에, 에, 정해인. 아이고 자꾸 생각이 안 나. 정해인이 와가지고, 이러면은, 잡으려고 또 환장해. 음, 어떻게든지 손한번 잡으려고 그러고, 그냥, 한번 정도는 여기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응?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이제 손을 잡고, 쓰다듬었으면 손을 안 쥐서. 그리고 두고두몇년 동안, 응?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응? 해발 하고 있어요. 어? 어이, 어이. 뭘 이렇게 해죽거리고 웃는가? 아니, 그런 거 있어. 신경 쓰지 마. 어, 기분 깨지 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아니, 비설, 신, 의에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수행의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충 세 가지로 규결이 돼요. 그걸 또 이제 묶어 가지고 두 가지로 규결되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조금 굵게 정리를 해 보면 세 가지로 어 규결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닦아야 될 것이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되면 연불도 있을 수 있고 뭐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사경도 있을 수 있고 가나선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이세 가지를 닦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경전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열반경 제 27권에 잘 간결하게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은세 가지를 닦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사마타, 따로 사서 사마타, 위파사나, 오필차 사마타는 치, 그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다드리는 내용들인데 사마타는 그치는 것이고 위파사나는 통찰하는 것이고 오필차는 에 소위 차별 없는 평등을 체득하는 것인데 이것은 버림으로써 이루어진다 나가 없음 또 번뇌 망상의 버림 에 이것을 체득 이것을 얻은 사람만이 만물이 차별 없고 평등함의 이치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오필차 이것을 사 수행 지관사 버질사 자예요 어, 자비사의 사, 마지막에 보살행에 있어서 네 가지를 닦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버림이 최상의 정등정각을 얻는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리라고 하니까, 목숨을 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육산빌딩에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고, 버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번뇌망상, 망념, 망집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지를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 대의 경지를 제득하는 것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차별이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 내 생각은 차별이 있게 돼 있어요. 다만 내가 빠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 이것을 걸림 없이 행한다. 이걸 지혜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필차요세 가지를 닦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지, 딸, 사세, 지, 마우스, 지가 아니고 지 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그쳐야 되느냐? 본래 망상을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좀더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생각을 그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관은 입학사나 관은 통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생각을 그친다. 아이고 신이 생각을 그치면 그것이 또랑이죠. 아이고 생각을 그치면 그것이 백치죠. 아니, 저기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보세요. 저기, 에, 목숨은 다 하지 않았는데, 에, 목숨은 다 하지 않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식물인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부로 식물 인간이 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생각의 단점, 생각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한계는 뭐냐면 구구절절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 생각은 반드시 그 생각 안에 갇히게 돼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 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병원에서 에 수술할 때 마취를 하고 해요? 안 하고 해요? 하고 하지? 여러분들이 이뻐지려고 성형외과를 갔는데 이제 물어봐요. 성형외과 의사가. 어, 이거 간단한 건데 마취를 하고 할까요? 안 하고 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아우 어, 저는 무서워서 마취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래. 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고 나면 은 이제 얼굴에 붕대가 이렇게 두루두루 감겨져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고통을 못 느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통증을 에,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게 한다면은 고통도 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이제 생각이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옛날에 이제 에, 지금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 에, 가만히 앉아 가지고 옛날을 에, 그 회상할 때가 많아요. 어, 연애할 때를 회상하면 참 그때는 신랑이 <웃음> 이쁘고 힘도 세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잘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어떻게든지 한번 뽀뽀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냥 가진 용을 써가면서 그냥 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밖에서 들꽃을 꺾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무슨 뭐 들꽃을 들꽃은커녕 호박꽃도 갖다주지 않는데 어쨌든 그랬단 말이야 아 당신은 말야 이 응? 다른 신랑들은 생일날 꽃도 선물하고 그런다는데 당신은 당신은 나한테 평생 꽃한송이를 선물한 적이 없어 어떻게? 응 어, 연애할 때 빼고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면 신랑이 그래. 당신이 꽃이지 않네. 그러면 좋아가지고 해보려 했는데 호박꽃, 응 그런단 말이야. 호박꽃이 얼마나 영양가 있는 지 알아? 그면단그런야 <웃음> 그러니까 애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옛날 추억을 생각해보면 추억이 빙긋이 웃게 되는데 빙긋이 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찝찝해 뭔 얘기냐면 추억이 아름다운 것은 지금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추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즐거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즐거움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은 반드시 사그라질 것이고 어, 즐거운 추억마저도 지금이 그렇지 않으니까 즐겁게 느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된가 생각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안 믿는 것 같은데 여기에 컵이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컵이 물이 반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절이나 먹었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절이나 남았네. 그렇단 말이에요,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중내산에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이 그래도 이 정도면 참 행복하지. 아이 그래도 이 정도면 참 좋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에, 매우 이제 중요한 것인데, 생각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될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생각을 전부 져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 잘 이해해야 돼요. 에이? 지금 지 사마타를 얘기하는 가운데. 예, 여러분들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아, 여러분들은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살고 있는, 뭐라고 웅알공알그요 살고 있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 둘다다 다 맞기도 하고 둘다다 다 틀리기도 하고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고 있지만 죽어가는 거예요또 응? 어, 죽어가지만 죽어간다고만 할수 없는 것이 숨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요는 살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죽음을 보지 못해. 에? 무상화. 내가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죽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생을 닦지 않고 아이고 나는 천년만년 살겠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인과에 대해서 준비 인과에 대해 소홀히 하고 현재를 소홀히 하고 그런단 말이야 죽음을 생각하면 현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복을 닦고 기도를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만 보니까 죽음을 생각치 않아요. 응? 왜 죽어가고 있는데. 또 죽음만 보면 은삶의 의욕이 없어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래. 그래서 약을 찾아요. 아이고 이거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약을 찾아서 그냥 가려고 그래. 그러 그러니까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 은 삶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응? 어? 삶에? 죽음에? 그래서 모두는 일어나는 생각 이전으로 일단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 사마타수행이에요. 사마타수행. 산다는 것에 생각이 머물르면 거기에 갇혀서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에 생각이 머물르면 거기에 갇혀서 생을 보지 못한다. 이 멍텅구리야.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굼퉁이더라 근데 업성 따라서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갇히게 있기, 갇힐 히게 잇기 갇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네가 부여 잡은 거 업성 따라서 일어난 것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삶에 머물러 있고 집착한 사람은 죽음을 보고 죽음에 머물러 있고 집착한 사람은 삶을 볼수 있는 것이다. 죽고 싶어서 광장한 사람이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요. 일어나는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돼. 저 왼수 내가 저 왼수를 어떻게 하면 은저 왼수를 조복받고 그냥 한 방에 내가 내보내냐.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은그 사람의 이쁜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생각은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야 하나를 내려놔야 하나를 드러나는 것이고 에?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놓는 것이 첫째가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마타 본내 망상을 내려놔라. 응? 일심불란이라 따로 사세요. 일심불란 응. 한 생각으로 모든 망상 망념 일어나는 나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일단은 내려놔야 그 다음에 통찰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먼저 사마타를 닦아야 된다 어, 천태 교학에서 지관 쌍수 할때 저기 번뇌 망상을 내려놓는 이걸 또 정상이라 그래. 선정의 모양 선정의 모아, 모양 고요함의 모양을 먼저 닦아야 응? 사마타를 정상 닦아야 고요함을 닦아야 통찰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요 응? 신랑이 정말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야마가 돌아가지고 왼수 같아가지고 내가 황혼 이혼을 한번 가명을 해봐 스님이 응? 항상 얘기하듯이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홀로 서기를 하라 그러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홀로 서기를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고민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 신랑이 평상시에 평생에 잘했던 생각이 낫까안낫까 나한테 월급 갖다 주고, 어느 날 이쁘다고 뽀뽀도 해주고, 어느 날 근가락지도 갖다 주고, 어느 날 당신밖에 없어 술 먹고 와, 용기가 없으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손을 꼭 잡고 막 달라들어. 어떻게 달라드는 거 알지? 응?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왜? 아,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응? 열받으니까. 아.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면 나머지가 안 보여요. 그러면 나머지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시간을 시간을 지나고 이제 한 이틀 삼일 지나면 가라앉히고 그래 그래도 그냥 데리고 사는 것이 나한테 좀 득이 될것 같아요. 지금 저기 갈라쓰면 처남자도 어, 불쌍하고 어, 그래 나한테 잘해준 것이 있는데 어, 애들 보기에도 그렇고 데리고 살아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반드시 일어 생각이 에이, 잠재워져야 그래야 에이, 그 나머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마타가 돼야 통찰이 된다. 유파사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거이, 이거이, 50점짜리야. 어, 반야신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즉설주 알 전에, 이, 이 경은, 어, 시, 저, 시무상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 시무등등주. 그지? 나와야 안 나와요. 어, 시 대명적 큰 광명이고 어이큰 그, 이, 지혜고 어, 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없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신비한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밝은 것이고 가장 신비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이고 그게 뭐냐?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다 잃어버려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돼 마음이 현상을 만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업성이 삶현상을 만들어요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업성이 그러니까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가는 마음 안에 업성이 있고 업성은 성질 엄력이 있어서 엄력은 현상화한다 공은적 색이다. 응? 응,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번뇌 망상 망집은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밝고 어, 어, 위대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지. 아이, 생각을 해봐. 번뇌망상이 치성을 하면은 그놈이 공부가 되겠어. 그놈이 돈을 벌겠어. 어, 그놈이 연애라도 제대로 하겠어. 아, 뽀뽀할 때 다른 여자 생각해봐. 그러면 그 연애가 제대로 되겠냐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마음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일념 측명. 응? 일련, 측명, 염부를 하면은, 염부는, 염이란건 간절함이잖아요. 부처님을 간절히 찾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장애리를 일으키는 업성, 업력은 전부 사라지고, 그 안에 부처님의 더 없는 광명, 더 없는 지혜, 더 없는 유신력, 비교할 수 없는 우주도 비교가 안 되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위실력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것이 일념이에 일념이라는 건 나하고 부처님과 하나 된다는 걸 일념이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그 장애는 뭐예내 업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일념으로 돌아가면 은 정말 더 없는 광명이고 더 없는 지혜고더 없는 어, 위실력이 그 안에 잘 잡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것이 삶의 현상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잘안 믿어서 그래. 뭐, 잘안 믿어. 그런데 간절하잖아요.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과요. 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그, 다, 만상이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나무하고 똑같은 빛깔을 가진 파충류가 그 안에 나무 색깔인지 에, 이게 파충류인지를 구분이 안 되도록 이렇게 보호색이라 그래요 보호색 변해 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지가 살기 위해서 계속 대대 손손이 대대 성손이그그 그 간절함이 이어져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이.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 그것이 파충류가 10년을 산다, 20년을 산다. 물론 이제 뭐 100년 사는 것도 있고 뭐 합니다만은. 그 단계에서 안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다면 그렇게 됐다? 그 종은 멸종이 돼버려 멸종. 뭔 얘기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아이고, 지금 안이어지니까 에이, 뭐 해도 소용없냐, 스님 얘기 다 뻥이고, 거짓말이고, 그냥. 응? 그러네. 그렇단 말이요. 근데 중생이, 응? 근시한 적여가지고, 근시한, 족 좁쌀만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생이 전부 있냥, 어, 지금, 어, 살아있는, 뭐 내가 지금 겪는 이 시간이 전부 있냥, 간절하게 한 100일 와가지고 기도해보고. 응? 안 되니까 쥐불이나 무슨 뭐 대기름 먹가도가지고 응? 포기하고 응?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우주 삼나만상이 시간 없는 시간 속에 응? 어, 이 시간 없는 시간 속에서 하염없이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은 좁쌀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 수행했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 참았다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취를 이룬다? 따로 사세요. 텄다. 텄다. 응. 나만 튼 것이 아니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후손도 텄다. 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 이 본래 마음을 환기 본처라 그래. 불선이라 그래. 텅빈 공의 마음이라고 그래 공심 또 법성이라고도 해 일심이라고도 해또 무심이라고도 해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마타수행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심 측면 일심 측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간